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스펜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애니는 체인스맨 7화를 리뷰해볼게요. 엔지는 트리거를 당기면 영원의 악마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엔지는 체인스맨으로 변신해서 영원의 악마에게 저항을 합니다. 영원의 악마는 덴지에게 여기에는 내 심장이 없어서 날 죽이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댄지는 영원의 악마의 말을 괴물시하면 계속 등록을 하는데 파워는 덴지의 피가 없어지만 체인소는 다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댄지는 영원의 악마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댄지는 영원의 악마의 공격에 체인소가 들어갔지만 영원의 악마의 피부를 먹어서 다시 체인소가 나왔고 댄지는 영원의 악마를 공격하면서 또라이 같은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덴지는 계속해서 영혼의 악마를 썰고 있는데 영혼의 악마한테 뜯빼기를 맞아서 기절했습니다 피메노가 고스트 악마로 덴지의 트리거를 당겨줬고 덴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덴지는 사흘간 영원의 악마와 싸웠는데 영원의 악마는 덴지에게 제가 죽여달라고 자신의 심장을 내어줬습니다. 호텔에 탈출한 덴지는 총의 사점을 얻어서 기뻐하고 사흘간 쉬지 않고 전투를 해서 잠들었습니다. 히메노는 덴지와 아키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코베니와 아라이한테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키랑 히메노는 악마의 살점을 찾고 있는데 히메노가 신임 환영회를 하자고 합니다. 왜냐면 팀의 침묵을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덴지를 죽이려던 것에 사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키는 이왕 술 마실거면 마키마랑 마시고싶다고 말했습니다. 마키마는 덴지가 악마한테 노려진 일도 다음주 지원 요청하러 교토에 출장을 갑니다. 시린파랑의 분위기는 꽤 좋았습니다. 덴지는 히메노에게 키스 언제 해줄 거냐고 묻자 그리고 덴지는 자기 소개를 합니다. 여우 o 마는 인간에게는 우호적이어서 많은 대비 i 사로 계약을 합니다. I 지는 오늘 첫 키스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등. t 지는 키스를 하고 싶었지만 마키마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싫었습니다. 엔지은 일단 화재 전환을 했습니다아키는마키마에게 덴지의 정체를 알고 있냐고 묻자 아키마는 자신보다 많이 마시면 알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키마가 술을 잘 마셔서 히메노는 아키는 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치한 히메노는 덴지에게티켓스를 해버립니다. 젠지는 입안에 영양이 있는데 들어오면 상큼는 거일 수 있어서 토를 먹었습니다. 젠지는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습니다. <웃음> <웃음> 꼴을 하다가 기절한 댄지는 눈을 떠보니 히메노가 댄지에게 맥주 키스를 합니다. 오이야, 또 키스. 히메노는 댄지가 마키마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웃음> 그리고 히메도는 댄지 옆에 누워서 그것을 하자는 말을 끝으로 체인소는 치료가 끝났습니다. <웃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